시청자 여러분 6월 9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점검 보상은 부위법 어, 점검 보상 상장 6개를 받게 됩니다. 주점검 내용에는 어, 악마토벌 단계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악마토벌에서 일반 각성까지 난이도 각각 2단계씩 추가가 됩니다. 어, 톨라운분지 전까지는 이제 총 12단계까지 나오게 되고요. 밑에는 10단계, 톨란분지는총 7단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요. 결론은 지주판뭐 상급, 악세까지 뭐 똑같이 획득하는 것 같네요. 느낌상 그냥 낮은 전투를 가서 많이 잡는 게더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 길드 던전이 이제 정규 던전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 바뀌면서 단계가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나왔는데요. 길드 경험치가 이렇게 배로 획득하게 되고요. 길드 주화도 이제 순위권에 따라 그리고 단계에 따라 좀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스 전용 상자는? 똑같이 한 개씩 받는 걸로 고정입니다. 파르비네아 허상의 파르비네아 마석각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필로 7억의 각인석 개수, 하향 및 각인 성공 확률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번 달에 또한번 상향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렇게이한번더 상향을 하는 것 같네요. 빠르게 이제 파르비네아까지는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몽환의 틈, 야수의 신면 1과 2에서 지역토벌 보상에 환상의 각인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몽툼에서는 이때까지 환상의 각인석 얻는 곳이 없었는데 야수의 신면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환상의 각인석도 또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동료 사냥 보상 변경, 지역 수집용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흔적 획득량이 상향되고요. 대신 경험치 획득이 제거된다고 하네요. 황혼의땅 승패의 성체 동료 토벌 시간이 수정됩니다. 권장 전투력 상향에 따른 지역 토벌 파견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어, 이 말은 권장 전투력이 오를수록 동료의 토벌 시간도 이 늘어난다는 그런 소리겠죠. 전투 유지 시간이 변경됩니다. 전투 유지 시간 기존 10초에서 변경 7초로 바뀐다고 하네요. 3초가 더 빨라졌네요 이 전투 유지 시간이 그거죠 캐릭터가 공격하다가 이제 멈췄을 때그 무기를 집어넣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일부 필드보스 체력이 변경됩니다 어, 체력이 30% 하향이 되는데 대상은 고독의 바쿤, 환각의 브로카스구요 이 체력이 50% 상향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허상의 파르비냐구요 어, 이로써 허상은 좀더 어, 오랫동안 쳐야 되기 때문에 어, 뒤, 조금 뒤늦게 가더라도 좀 먹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또 새롭게 추가됩니다 신규 이벤트는 이제 별도 게시판에 알려 준다고 했는데 아직 내용이 없는 가 봐서는 내일 또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고 없어지는지 이벤트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디스카의 영호적 성적 지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어 이거는 6월 9일 점검 후부터 2 9일까지약 3주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어또 이벤트 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벤트 영웅반지 선택상자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어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하는 이벤트구요 제작의 세공술 반지를 통해서 지혜제작서 20개로 선택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광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몇 강까지가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직접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아 연구일지 찾기 이벤트가 루디에 출연지역이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새롭게 추가된 곳은 9시 반에 나오고요 루나트라가 아닌 실루나스 데커스 화산 잿바람 수송로에서 나오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위치는 어, 여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어, 여기 실루나스에 나오는 루디에는 똑같이 찢어진 연구일지 한개에서네개도 나오지만 대신에 골드 상자는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골드는 그 골드 상자 나오지가 않아요 오로지 연구일지 루나트라에서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아이템이 버리기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대상은 펭귄트의 200일 기념 희귀주와 펭귄트의 100일 기념 희귀주와 카마우스의 마력구. 이제 중복으로 받으신 분들 어 이제 버릴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일 기념 타타피의 잃어버린 짐을 찾아주세요. 이 이벤트가 이제 완전히 종료됩니다. 어 선물 받는 이벤트 종료되고 그 NPC 상점도 이제 같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골드 지원 사격 핫 타임도 종료되게 되고요. V 보상점에 있던 학자인학원 교환 상점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외 기타 보고 수정 사항들이 이렇게 바뀌어졌고요어 크게 뭐 오류가 있었던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들 뭐 팝업 안내 어, 이런 문구 수정 그리고 횟수 표기 잘못된 거 수정 등등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레벨 달성 기념 교환권 아이콘 색상이 어 변경된 뭐 그런 상황이 있네요. 생각보다 별 내용은 없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점검 시간이. 어이 내용들이 5 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내용과 어 다르게 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어, 해당 공지 내용은 이제 불법 잼 거래에 대한 부당이익 활동 및 거래에 대한 강화 정책이 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는거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은 어 이렇게 바뀐다고 알려주는 것 같네요 어, 주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자면 어, v 보는 게임의 공정성과 밸런스 유지를 위해 부당이익과 연루된 계정 약2 4만개를 이용 제한 조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당이익 수요에 의한 작업장 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최근 범법행위 사기 도용에 연루된 부당이익까지 유통되며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 정책 강화 수사기관 의뢰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어, 대강 어, 작업장에 의한 그 잼거래와 뭐 사기? 사기 피해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어, 이제 조치를 이제 할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 같은데 개도 기간 동안인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운영되면서 연료 대상자 일부에게는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책이 적용되는 6월 20일 토요일부터는 발생된 부당이익 연료 개정은 강화된 게임 이용 제한 및 재화 횟수 차감이 적용된다고 하고 횟수 대상 재화가 없는 경우 보유 재화가 마이너스 상태로 차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만약 2000잼 정도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 계정에 재미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 계정에 잼은 마이너스 2000잼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되는데요 잼을 얻어봤죠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배로 얻어야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우리 유저분들 어, 구독자분들 어, 해당 기간 어, 6월 거의 말까지죠 해당 기간까지는 어, 최대한 어, 매니아나 어, 베이 등등 어, 최대한 아이템 어, 잼 거래는 최대한 상가하시길 바랍니다 20일부터는 또 강화된다고 하니까 괜히 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잼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배로 또 사는 일을 얻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과 어, 이렇게 캠페인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